너는 공부만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너는 학원만 잘 다녀. 뭐 하다가 회전축을 원하는 첫 번째 남자들의 생각이. 네 안녕하세요 심리요사 이정우입니다. 네 저는 오늘 또어 학교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보내준 고민을 보고 있고요. 참 저는.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어, 강연을 교육할 때 아이들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거리를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인데요 어저 이렇게 고민을 받다 보면 어떤 게또 많냐면은 그 엄마가 맨날 집에서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걸 보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 엄마의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고, 또 엄마 할머니가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가족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뭐 신체적이나 내적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최근 들어서 아빠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많이 힘들어하세요.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 너의 고민거리, 너의 스트레스거리를 써봐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준 것들을 보면은 엄마 걱정, 어머니 걱정, 아버지 걱정 혹은 가족 걱정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아이들이 집안,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없죠. 그러면은 뭐 부모님 아버지 이런거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너는 이런거 걱정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건 뭐 부모님, 부모님 그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너는 학원만 잘 다녀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 그 신경 안쓰고 공부만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신경 안쓰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가정은.. 가정은 이렇게 화분과 같고요 아이는 그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그 화분에 지금 뭐가 일이 생겼는데 이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그이 친구들 청소년 아이들 고민 받아보면 부부싸움 관련된 고민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이혼을 앞둔 아이의 고민도 있고요 가슴 아픈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동생이 많이 아프다 어머니가 아프다 어머니 아픈데 또일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써주는 친구도 많고요 어, 우리가 마냥 너는 몰라도 돼 너는 공부만 해 라고 하는 게 물론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어찌 보면 아이는 그 얘기 듣고 네, 청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오히려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어, 단순히 너는 이거 몰라도 되고, 너는 공부만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 같이.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공유하고, 아, 누구야, 지금 우리 가족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뭐, 금전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뭐가 어렵다. 근데 우리 좀 같이 해보자.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금 이거 해볼게. 우리 좀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은 오히려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뭔가 아이도 도움, 그러니까. 뭐 어, 나도 우리 집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여지를 조금 준다면은 오히려 아이들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진짜 어속 얘기 부모님들이 속 얘기를 하고 아 솔직히 우리 상황이 이렇다 내게 뭔가 해야 된다 아니면 너가 장학금을 좀 받아야겠다 그 아이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마냥 부모님께서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가족에서 그 서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로 부부 간에만 이렇게 많이 터놓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또 그래도 말 못한 얘기들은 뭐 밤에 포장마차나 어디 가서 이제 친구분들 혹은 동창분들하고도 얘기하시고 직장 동료하고도 얘기하시죠.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친구나 동료한테 얘기해도 이게 뭔가 그냥 말하는 말하고 기분은 좀 풀리지만 답답한 건좀 풀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뭔 사건이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의외로 우리 자녀들 있죠 10대 애들 비록 그 중학생 고등학생 뭐 철모르는 애들일 것 같지만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생각보다 더큰 힘을 받으실 수 있어요 더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그 철부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네가 큰 솔루션과 의외의 혁명 대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고민이 있으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인 부모님이시고 뭔가 고민이 있으면 그러니까 집안에는 숨기고 막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의 무거운, 어깨 그 어, 무거운 어깨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가족 모르게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가족한테 알리는 것보다, 내가 이거 혼자 처리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이니까 이거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훨씬 더 좋고요. 여러분이 뭐그 정말 힘들어서 쓰러져 지치시기 전에 가족의 도움을 받... 수있요 그게 진짜 큰 힘이 돼요 <웃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우리 아이들이 그, 그, 나한테 뭐 돈만 봐, 벌어오는 기계 혹은 뭐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기 이전에 같은 가족이거든요 우리 가족 식구 같은 집에 사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이들도 힘들 때 부모님한테 의지하잖아요 부모님도 힘들 때 아이한테 의지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 정도는 충분히 받아 줄수 있고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면 아이들은 더큰 반동의 힘으로 원동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못 해낼 거 없거든요 가족끼리라면 정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꼭 얘기해 보시고, 어뭐 아내분, 남편분 혹은 아이들한테 뭐말안 해본 이런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본 분들은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눈딱 감고, 그냥 뭐 치킨이나 피자 사가지고 딱 먹으면서, 아실은 내가 이게 힘들다라고 <웃음> 얘기하시면은. 참, 그게 여러분, 오히려, 뭐 저도 울컥울컥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고, 혹은 여러분에게 큰 어,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뭐, 저도 이러면서 큰 힘, 가족으로부터 큰 힘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잘 해보시고요. 혹은 뭐 가족끼리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뭔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원인 파악 혹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